안녕하세요방 k 여러분, 헌터 k 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무늬 오징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제 컨텐츠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무늬 오징어를 잡은 적이 없는데 왜 먹지 않았냐면요 은혜의 동료를 또 제가 처 잡아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 그, 예? 뒤지고 싶냐고 제 동료를 잡아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컨텐츠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료도 처 잡아먹어 추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낚시를 하러 가가지고 무늬 오징어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낚시하러 가야 돼. 는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그러면 참고로 제 동료가 아니라 은혜 동료가 맞아요. 아니야. <웃음> 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이집어등으로 저쪽에 불빛 비치면 모인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모인 거는 뭐예요? 얘네를 보고 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아 얘는 정갱이에요? 네 포레쉬 1초만 켜봐도 되나요? 네아 그러네 저기 깔려있는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들어 우와. 우와. 우와 자 왔어 왔어 왔어 문이에요? 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느낌만 봐도 아시네 네. 오 괜찮은데요? 야 아. 문을 이렇게 쉽게 네. 잡아버리네 아, 아, 물볼지마세요 갑자기 쏩니다 얘 아. 빵님 가까이 가보세요 아 싫어 싫어 싫어 지금이다 아좀좀 좀. 하 오! 오! 오! 말했네, 나한테... <웃음> 이 정도면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큰 거는 5kg 이런 거. 5kg짜리? 이것도 지금 여러분 야, 보시면은 기온이... 손바닥보다는 훨씬 크고. 이런 걸 감자라 긁고, 몸땡이만 한 거, 고구마라 긁고. 이런 거를 무라 긁거든요. 무! 오! 자, 여러분, 얘네들을 심해를 해야 되는데, 심해가 뭐냐면요. 얘네를 한 번에 숨을 끊게 하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 침을 찌르거나, 안에를 손을 넣고 꺾든가, 당수가 있는데, 지금 당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 야! 오! 음. 우와 개 신기해 아 이러면 여러분 바로 죽은 거예요 이러면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선도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되거든요 다음에 잡으면 당선 한번 해봐야겠다 자 여러분 저희가 저쪽으로 잠깐 자리를 이동한 사이에 고양이가 와서 다리 다 뜯어먹고 왔어요 야 진짜 이렇게 웃긴 게 다리만 다 뜯어갔네 지금 저쪽에 농어가 들어온다그래서 잠깐 하고 있거든요 어, 와, 있다. 어, 어디? 따라온다 따온다 물었어? 물었어 물었다 물었다 나이스. 우와 이야 이렇게 그냥 잡아버리네요 보이시죠 여러분 네. 스케 어, 보여줘 어, 스케 어. 어? 아 야, 이럴 줄 알았어 걔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데 이래서 통화 유튜브 한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문어 봤습니다 <웃음> 여러분 애기 지금 던져가지고 한번 문어 유인해볼게요 어어어어어어 <웃음> 오, 오, 오, 오,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입에 넣었어 입에 넣었어 이야 <웃음> 미쳤다 미쳤어 제대로 지렸다 제대로 지렸다 방문화 놔줘 어문이 사실 여러분 금지 최장은 아니거든요 전혀 이거 방문이니까 살려주죠 버려 던져버려. 야, 우와, 야, 목물 제대네 야, 야네 리발렛게. 왜 목물 싸가 목물 농도 보세요. 지금 목물만 딱 보이는 거 보이시죠? 약간 초코파이 같아? 느낌이. 드셔보실래? 아, 죄송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뭐하나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불소라네. 와, 더럽게 크다. <웃음> 뭔데? <웃음> 우산 떨어질까, 근데? 그게? 우산 이 망가지 않을까? 낚시대로 어, 떨어뜨리자. <웃음> 아, 아유, 아이고. 아, 아이고, 예뻐, 예뻐. 자, 이제 낚시대로. 아님. 오라, 오라, 오라. 오! 오라, 오라. 오! 오라, 오 콜리고 콜리는 버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사이즈 봐라 어이구 얘 예, 컴퓨터 리는거봐 너무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금어이에요금어이에요물살아물 수제비 돌 떨어뜨린 거 같네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뭐 있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한구라서좀만 엥? 야리발레키들라 룬가룬 가 아니야 여기서? 지 좋은 시간이잖아 빨리 와 <웃음> 부러웠어 번식 많이 해 나중에 잡아 먹어줄게 콜리님 가는 걸 빨리 와자 어? <웃음> 여러분 내일 해볼게요 망했다 <웃음> 망했다 망했어 자여러분 오늘 저번에 실패했던 무늬오징어를 잡으려고 검은드로드 내려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늬오징어 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늘 믿을 사람 딱 여기 있습니다 콜리님 부담 주지마 아니야 이렇게 부담 주면 항상 잘 잡으시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대로변 옆에 있는 요런 데서 워킹으로 무늬오징어를 뽑아보고 만약에 워킹으로 안 나오면요 콜리님 배를 타고 선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리님 바로 최비가오 여기는 60m씩 던져줘야 돼요 장타를 날려야 되는구나 액션 어떤 식으로 줘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웃음> 진짜 그렇게 콕콕 세게 줘도 물어요? 새우 모양을 닮았거든요 미끼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아. 새우가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오 기대해보겠습니다 <웃음> 야 김짜르트 액션 <웃음> 아니 로츠는 왜 흔드는 건데 보호님 아, 액션 <웃음> 잘하네 오늘은 못 잡으면 선상 탈 거니까 몇 마리 잡을 확률이 있습니다 저번보다 자 여러분 지금 뭐 물었습니다 벌써 왔다고? 문인 아니에요? 개큰 낙지인 줄 알았네 까비까비 까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데 요새 어복이 좋아서 가지고 잡을 것 같아요 일단 폴딩을 시켜야 됩니다 폴딩이란 가라앉히는 거죠 폴링이에요 폴링 <웃음> 좀 감고 액션을 주는 거예요 <웃음> 오시더를보였어 <주도를> 쥬더를 <웃음> 어, 좀 낙사해요 여러분 <웃음> 얘네가 빵빵 액션을 때 툭툭 오르고 가라앉을 때 무녀주가 팍문다 그래요 그래서 액션을 주고 <웃음> 기다린 거야 난왜 배가 있는데 도보를 하고 있지? 그러게 콜린이 배가 있는데 왜 도보를 하지? 지금 그냥 배 타고 가서 확률 높이고 싶은데 바닥 걸렸어 이너 만원 날라가. 나도 바닥 안 걸려 응, 응, 응, 응.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해보고 선상 탈게요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 거 같거든요 눈다가 <웃음> 아, 진짜 아... 너무 작다 이거는 이거 갑오징어 사이즈인데 아, 얘네 살려줄게요 와 진짜 왔네 우와 먹물송으로 개싼다 잘가 내으 물어 내껌 물어 야뭐 이렇게 급해 기다려봐 나 잡을 수 있어 금방 살려준 거 잡을라 그러지 저렇게 절로 갔거든 <웃음> 플라이어 가래! 액션! 바운스는 안 타도 돼. 약 사야 돼, 사야 돼. 약간 들어. 자, 지금 콜린이 또 왔다 그럽니다. 너무 작아. 아, 진짜네. 약간 계란 똑같네. 어, 진짜 더 작다. 이거 열쇠구리 아니야? <웃음> 바로 초베르. 어, 아, 먹물 샀으면 좋겠다. 이거. 우와 <웃음> 너무 작다. 살려주자. 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펀치네, 끼야. 야, 근데 먹물 다쌌나봐 먹물 없네. 가라. 잘 가. 자, 여러분. 그래도 조금만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선상 가기 전에. 왔다, 왔다. 큰거왔다 여기 커, 커, 커. 먹을만. 먹을만 하면 됐지. 저기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야하! <웃음> 살살 빼요, 살살 빼. 좀 먹물 개쏘거든요 야야야, 일로 하지마, 일로 하지마. 이 정도 사이즈 괜찮은요이 정도면 먹을만하죠. 요 정도면 몇 그램 나와요? 300g? 이 정도 사이즈면 고구마 사이즈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나 한번 해볼게요. 이 실패. 실패야? 실패? 어, 해봐, 해봐. 이렇게 여기를. 어. 오. 자, 여러분, 일단, 한 마리 킵 이게 심해를 해놓는 게 저희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놔야 신선도 유지할 수 있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 킵 어휴, 좋아. 어휴, 허이. 어휴. 어휴, 신나. 자, 여러분, 잡은 무이어즈가한 마리 두고. 자, 이제 선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상 탑니다. 다 쓸어버릴게요. 물론, 콜리가.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학꽁치 보이시죠? 저기 보세요. 이야, 이거 뭐야? 돌고래 아니요 이야, 저거 봐봐. 아가벌리 먹고 싶다. 그럼 바로, 바로 잡아줘? 구아야 자, 여러분, 지금 한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떨구면 돼요? 바로 바닥으로. 바닥을 찍으면 살짝 위로. 지금 바람이 찍었잖아이번서 여기 두 번. 기다려 이거 뭐야? 뭐야? 능성어 능성어 시체네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먹어요 아니요 <웃음> 자 여러분 포인트 선상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액션 줘야지 액션 야 쿵쿵하면 다 도망가겠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상에서 한 시간째인데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질은 하나도 없어요 보고님 네 액션 반나하는거 <웃음> 같은데? 나와라 <웃음> 동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속초 제발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왔어. 이거 휨체가 봐봐. 야, 문이 올라오나? 오, 오. 와, 어, 야, 야, 야, 이렇게요 우와 제일 크다 지금 있을 때 잡아. 아, 거야. 지금 있을 때, 얘네 물이 지어다니죠? 네. 아유 신선해, 들어가라. 자, 지금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잡는답니다. 왜냐면 얘네가 물이 지어다니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돼요. 보호형, 잡을 때 됐다. 정신 차리고 눈 풀렸어. 요 오늘 피곤한 거 아는데 조금만 힘내. 너무 힘들어. <웃음> 속상했지마 앉아서야 앉아서. 그렇지. 어, 소녀 같아. 다리 왜 그래? 뭐 왔다고? 진짜로? 아, 왔어. 왔어. 아, 아 너무 레색이다 이거 방세 가라 야 쭉쭉 야, 가는 거만 쭉쭉 가야 거긴 아니야 거긴 아니야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만 두시간째 그러니까 이말 던져버려 와, 왔어. 커요? 커, 커, 커. 어느 급 같아요? 무, 무. 무. 추석팔. <웃음> 아, 진짜로? 이거 키로급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야. 제발, 제발, 제발. 무 보자, 무 보자. 무 뽑아! 내 팔이 뽑힐 것 같은데? <웃음> 예자, 예자. 아 예, 잠을 수 있어. 아니, 아니, 하지마, 하지마. 제발, 하지마. 부탁이야, 하지마. 올라온다. 어. 아. 오, 야, 진짜, 야 진짜, 진짜 커. 이야. 진짜 큰데? 사이즈 어. 보세요. 아니, 이거 콜리 심해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김이 심해거든요. 어, 어 예, 왜 이래? 수 죽었어, 지금. 한마와한 마리 갈줄 알고. 하나, 둘, 셋. 와셋 어? 아 일부러 반은 지옥, 지옥. <웃음> 절지마라 들어가라 우와 여러분 아까 잡아봐라 사이즈 비교 보시오 장난 이다 역시 콜리 낚신자 여러분 콜리님이 좀 내뽑은 무늬 크기 보세요 얼굴보다 훨씬 크고 진짜 팔뚝만 합니다 헌터팡 얼굴이 큰데 얘 무늬 오징어도 커요 가스라이팅? <웃음> 계속 잡아볼게요 콜리가 들어가라 아 리발 점액질 계시죠 어허 <웃음> 왔다 왔다 야 뭐야? 야 이거 진짜? 야 올라오는데? 어, 어, 어, 큰 데, 큰 데? 근데 오징어 맞아어 맞아. 펌핑하지 말고 그냥 가마. 어. 일정한 속도로 감기만 하면 돼. 아 펌핑하지 말고. 어. 우와! 야야야! 야야 그래. 야, 야, 살짝 걸렸어, 빨리 올라야 돼. 빨리빨리빨리 제발 제발 제발 빨리! 그렇지! 내려분 <레> 야, 왜 하필 나야? <레>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나문이태어나서 처음 잡아보는데 사이즈도 아까 세진이가 잡았던 사이즈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같아요 이거 진짜 운이다. 아니 아니야 너가 잘한 거. 야너 낚시 유튜버? 나랑 해요. 이거 닮았다 예?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왔는데 일단 심해할게요 바로 심해 들어갑니다 저희 선수예요 여기 야 봤어요? 한방더안 해도 되죠? 아 여기 해야죠 여기 사이 근데 잠깐만 이거 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손아작난다고어 빼줘 빼줘 빨리 더 부탁해요 한 번만 빼주세요 오지언니오지언니 됐다고치자됐다고 치. 됐다고 넣어버려. 사이즈 너무 좋다. 눈이 너무 큰데 리발. 이만해 이만해. 이만하다고? 문이 오징어다. 문이 오징어다. 문이 오징어야. 야, 진짜 쳤어. 여러분 드디어 첫 문어 오징어인데 쭉 끌고 가는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드디어 한 마리 잡았고 이제. 보고 타임. 딱형 잡고 가자. 바로 철수하고 싶다. 나도 너무 힘들다 진짜로. 보고요. <웃음> 자 바닥을 찍고 살짝 살짝 액션 조금 주면서 어, 해봐. 방 선생님이지. 내가 <웃음> 한 마리 잡았으니까 큰 소리 좀 한번 칠게 오랜만에 낚시로. 아 그래. 너 낚시 유튜버니까. <웃음> 빨리 한번 잡아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할수 어, 있어 잉잉잉 잉. <웃음> 자 왔어요 보고형 드디어 왔어요 코코코코코 <웃음> 이거 놓치면 나 빠질거야 놓쳐라 놓쳐라 더 우와 우와 개코 개코 우와 야 이래도 이정도 나쁘지않아 어휴 지 <웃음> 어우 짜네 짜라봐 지금 보고형이 계속했는데 드디어 한번쳐 이겼네 <웃음> <웃음> 수염이 <웃음> 곳에 대자랐네 <웃음> 신경절단 한번 해주세요 다 아, 실패 맞아, 실패 이 정도면 당수로 죽인 거 아니야, 그냥? 홀로 보냈어. <웃음>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 아, 아, 아, 씻어, 씻어. 아이씨. <웃음> <웃음> 자, 여러분에게서 다섯 마리 잡았는데, 도끼에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리야, 가자! <웃음> <웃음> 괜찮아? 안 괜찮아 <웃음> 와 진짜 죽을 뻔했어 와. 여기 빠졌어 내 지금 몸이 여기까지 잠겨가지고 여기 숨으셨네 얘가 얘는 살았다 다행이다 어 진짜 팔이 후들들 지금도 팔이 떨려요 자, 여러분 오늘 잡은 무늬 오징어입니다 진짜 저번에 제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잡아서 진짜 다행이고 저희 4시간 했죠? 진짜 리지 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는 진짜 리지 버했습니다 지금 여기 다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잠겼어요 들어갔을 때 뭐냐면 내 앵글이 영화였어요 어 하면서 나무바닥이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속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난 수영을 못하거든요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웃음> 이렇게 말이 심하네. <웃음> 자 여기서 몇 마리만 가져가서 은혜랑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서 은혜 동료들을 잡아왔습니다. 은혜, <웃음> 엔혜 은혜, 은 오순이랑 증순이. 넌? 너? 너? 너? 너? 넇놀,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제가 저번에 오징어 낚시를 한번 실패했다가 이번에 두 번째가 가지고 잡았는데 사이즈가 제 얼굴보다 훨씬 크고 은혜 얼굴보다 조금 작아요. 제가 요 둘레는 조금 크거든요 모자 같은 거. 은혜는 요 둘레가 진짜 작아요. 근데 <웃음> <웃음> 사실 요 무늬 오징어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냐면 회로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다른 걸로 먹으면 욕을 많이 처먹습니다 나회 좋아해 근데 지금 회로 못 먹어요 왜요 가져온 지좀 됐고 냉동. 아 왜요 <웃음> 잠깐만 컨셉 오늘 정해 뭔데 징순이 징징거림 으... 으흐... 왜요? 개재미 없는데? 아개짓타 <웃음> 안해! 계속 하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 저만 보고 있잖아요 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요? 은혜야 <웃음> 록 같은 게뭔줄 알아? 어깨 안 움직이고 손이랑 배만 움직이.. <웃음> 아, 악몽 꿀것 같아 나 이거 좋아하잖아 원래 이렇게 어깨 같이 하거든 너 어떻게 하느라 왜요? 왜요? <웃음> 약간 오징어 같지 않아? 어 오징어 같아 <웃음> 이것도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욕을 참 먹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무늬오징어를 뭘해 먹을 거냐 바로 무늬오징어 버터구이랑 무늬 오징어 라면을 한번 준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오징어 라면이 진짜 맛있고 너 오늘 먹으면 기절할 수도 있어 거품 방법 자자자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 일단 먼저 버터고이를 해줄게요 자 그러려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하러 가자 자,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멋 야! 그렇지, 바로! 꾸저꾸줘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닦았으면 이제 무늬 요즘 손질을 해줄 건데, 이렇게 커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래 배부분 있죠? 자, 여기를. 라삭, 라삭. 룩삭, 룩 야, 야. 나대지 마. 룩삭, 룩삭은 없었어. 내 맘이야. 안 돼. 내 채널이야. 내 채널이. 하하하. <웃음> 라삭, 라삭, 라삭, 라삭. 자, 이렇게 하고 싹 벌리면은 여기 안에 내장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여기를 딱 잡고 위로 이렇게 딱 당기면은 내장이 한 번에 이렇게 뽑아집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그냥 싹. 저렇게 잘랐으면 여기서 어디를 해줘야 되냐. 요 라가리랑 눈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자요 윗부분을 라삭 요렇게 하면은 아 <웃음> 눈을 터뜨렸죠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눈알을 딱 꺼내면 됩니다 버려버서자 그리고 요 라가리 보세요 또새 불이 그거 드립지겠다 여러분 그 아오 라가리다 맞죠? 아오가 그렇게 생겼다 <웃음> 너가 새라고 계속 리라라니까 아오로 바꾼 거 아니야 됐어? 응 버려벗어 자, 그리고 한번쫙 씻어주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게 있을 거예요. 요두 개가 다리가 길잖아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는 먹이를 딱 잡을 때, 바닷속에서 둥둥 떠내야 다가 앞에 먹이가 있다. 그러면 창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먹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로추. <웃음> 다 말하지 마. 그래 <웃음> 맞아요. 로추 생식계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아래쪽은 괜찮은데, 요쪽에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추, 라사. 오오오오. 야, 은혜야. 가위가보진 사람 해가지고, 뺨 맞게 할래? 그래? <웃음> 어, 좋아. 자, 로추 선에 은혜를 하나씩 우고가위가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바로 치는거다 제발 이기겠습니다 제발 제발 아 나만 친거 가위바위보 오케 이급 아. 고급 아이씨 뭐야 내가 이겼잖 일로와 아. 야이씨 자요 라데기 처맞은 록초 두개는 버릴게요 자 이거 록초야 요 녀석은 손질 다 끝난거고 저 멀리 꺼지고 자 요렇게 있잖아요 오징어 뼈예요호 되게 신기하지? 오. <웃음> 냄새도 안난다 또 <웃음> 지랄 자 여기 뒤쪽 보시면 여기 껍질 있죠? 살살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어나이 쾌감 느끼고 싶어 뭔줄 알아 이거? 자기야 으... 자기야 으... 자기야, 아니, 자기야. 아니, 너 이거 <웃음> <웃음> 자기 맞잖아 우리 결아 자기 맞잖아 우리 결아 그럼 우리 뭔데? 이 오징어 새아야 이거 쉽지 않네 내가 해 오케이 아니 싫어 내가 해볼게 <웃음> 아 뭐야 칼 쓰면 나도 했지 아니 사람이 도구를 써야지 그렇지 거기까지 나도 했어 여기까지 쉬워 이 손으로 쫙 뜯어 이제 쾌감 그렇지 오이씨 오, 은혜야 <웃음> <웃음> 느껴 Ah! <laughs> <laughs> 오! 이게 맞다고? 오, 살이네 이렇게 뜯으면 돼, 그냥. 그럼 우리 껍질 먹지 않나? 나 껍질 좋아했는데? 그래? 너 이거 먹어, 그럼. 난 이거 먹을게. 아니, 그 말이 아니야?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됐으면요. 자, 여러분, 여기를 칼집을 대줄게요. 오, 야, 이거 재밌다. 너무 아, 잘 잘려. 뭐야? 나도 해봐. <웃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딱 칼집을 대주고, 자, 여러분, 얘는 다리만 잘라가지고, 다리만 먹을게요. 라사? 사모라이. 이거는 여러분, 반 잘라가지고 또 먹어도 기가 막히거든요. 나 그거 안 좋아해. 가운데 딱딱한 거? 응. 아니면 너 이거 먹을래? 이거 입키스게 키갈, 키갈. 오징어 키갈. <웃음> 너랑 받아. 자, 여러분, 얘네도 똑같이 이렇게 칼집을 내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버터를 녹여줄 건데, 지금 보시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버터를 아마 통으로 녹여야 될것 같아요. 자, 일로와 따라와봐도 한번 따라와, 너 따라와. 자, 여러분, 미리 후라이팬 바로 예! 그리고 파이어, 부풀이야. 파이어, 파이어. 아, 이제 그만하자, 알겠지? 파이어, 파이어. 안 놓치는 게 진짜 화가 난다. 아, 내 채널인데 왜 너가 안 놓치는 거야? 파이어, 그만하자, 이거 계속하면 시청자분들도 좀 질리시게 파이어. 파이야 우 렉싹 렉싹 야야야야내 거야 니거만들려고 네 했잖아 왜내거 따라야겠어 룩싹 룩싹 룩싹 룩싹 오왜 때리는데 진짜 싫어 룩싹 룩싹 아 <웃음> 잠깐만 혀를 쓰지마 할때도혀 어. 붙이고 막. 그 입술을 자고 해야되네 포커스로 같아 이렇게 버터를 쫙 녹여주고 <웃음> 자 이렇게 다됐으면 부어버섯 자 여기다가 롤탕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걸쫙 녹여주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버터구이를 할건데 에어프라이기다 할겁니다 에어프라이기다 하는게 진짜 쫀득거리고 맛있대요 엉겨버섯 자 그리고 요 위에다가 느낌있게 찍을 수 있네요 아뭐 자꾸 느낌있게야 느낌도 없는 게. 그냥 찍으라 새끼야 버터 샥 해가지고 아 진짜 마자 진짜 여기다 이렇게 다싹발라줍니다 됐을까? 아하지 말라며 <웃음>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는 게 타이밍인데 너가 계속 종아종아종아 종아, 종아 하니까 말안할 거야? <웃음> 오랜만에 보는구만 그걸로 당분간 한번 가봐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야 여기를 찍으라고 아야야야야야! <웃음> 렌즈뭐 버터 묻은거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얘저 멀리 꺼지고 자 이제 나머지 애들은 여기다가 다 놔줄게요 이게 날개살인거 같고 몸통살도 여기 두개 두고 얘네 먼저 한번 쫙 발라줄게요 조조조조조조조! 은혜 어때? 맛있겠지? 너도 먹고싶어? <웃음> 말은 안하고 나한테 삐져도 먹고는 싶구나 근데 내 얼굴도 좀 찍어줄래? 계속 내가 내 얼굴 찍는 타이밍 알려줬는데 왜 못해? 말하지마! 듣기만 해 아니 <웃음> 때리지 있는거야? 이거 그럼 찍어줄래? 자 여러분 요 다리들 있죠? 요다리들이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자 여기다 그냥 딱 던져버리고 여기서 쫙범 버무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대로 빼줄게요 들어가라 너도 뽀치레캐 너도 기분혜리발레야아 근데 기분 안나빠 맞는거는 너가 말하는거에 가끔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하는거는 괜찮아 요 리발레캐 교첩 교첩 더척더 쳐. 더 쳐. <웃음> 아 꼬집는 게 어딨어? 꼬집는 건안돼 알겠지? 어디 꼬집어? 이리 빠이게야 어, 말했다. 게임 끝 말하면 게임 끝이었어 아, <웃음> 말했잖아. 목소리 내잖아 어,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 이렇게 두개 됐으면 바로 에어프라이기 넣으러 갈게요 에어프라이기 열어버서 위에 하나 들어가라 자 그리고 두번째 들어가라 하나 버섯 그리고 여기 에어프라이기 바로 딱 F 누르고 조져봐요 자 여러분 저렇게 에어프라이기를 돌린 후에 이제 라면을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질 먼저 해줄게요 나당 나당 아! <웃음> 이게 뭐야 내 엉덕팡티 <웃음> 뭐야 맥 내... 이이 미안해 근데 나도 록 같아 아짜증나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만해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해 아은혜 이거 봐봐 여기도 튀고 거기는 좀 털이 나 있는데 모니 오징어 털이 와서 박힌 거야 나털안나 <웃음> 몸에 뒤질래? 나거기다 없어. 자, <목소리> 여러분 나머지 한 마리도 이렇게 손질을 다 해줬으면 은 던져 봐서 물을 끓이고선 해야지. 노, no, 아니요. 너 무늬 오징어 라면을잘 몰라. 무늬 오징어 라면은 분물이랑 같이 해가지고 육수를 된다면 라면을 넣는 게 무늬 오징어 라면이야. 찔려지지 않을까? 에이, 에이, 에이. 아, 맞다. 말안 해야지. 이미 와가리다 벌려놓고 뭘말안 해. 넌안 불리한 욕심이 있어서 절대 말을 와, 안 했었어. 온둥이야너욕 먹어. <웃음> 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욕까지 마세요. 저 욕먹는 거 찌러해요. 하나 둘 셋. 내가 제발 잘못했더 촬영 있잖아, 알았지? 하나, 둘, 셋! 왔다, 야! 고마워!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프라이팬! 그리고 야. 바로 파라이이야 아!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여진 동안 에어프라이기 중간 작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서 자, 요거 잠깐 들고 갈게요. 진짜, 오, 버터구이 오지고 냄새가 나. 뒤집어버섯. 아. 자, 이렇게 뒤집고 여기서 한번더 발라준 거예요. 아까 뒷면 안 발랐거든. 이렇게 해야 버터를 훨씬 더 풍미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럼 맥주 사와야겠다. 맥주 드세요, 오늘. 왜냐면 요 무늬 오징어 맥주 안 먹을 수 없어요. 저도 오늘 먹을게요. 뭐, 이슬톡톡? 망고링고? 웰치스요 알콜 안 먹습니다. 망고링고는 괜찮말 망고링고 안 먹습니다. 왜나술먹이려고 그러세요? 어? 음. 오늘 <웃음> 데릴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세요? 데리아 <웃음> <웃음> 무슨 생각을 아이고 김치코 개론나게 처마셨네 <웃음> 넣어버섯 달아봐서뭐야자 여러분 이제 라면을 보시면 좀 불어있죠 애들이 자 이렇게 해서 육수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면을 딱 대기시킬겁니다 오늘 어떤 라면 사왔냐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란동란롱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팔팔 끄기 시작하면 먼저 무늬 오징어를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게 먹기 좋게요? 아좀 기대할게요 또 싸울래? 짜식이 한 방도 안되면서 까불고 있어 미안해. 아, 진짜, 나도 계속 반항하는데 자신이 싫어. 뭘 꼬라봐. <웃음>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나, 나, 나 가끔 돌아가지고. 뭘 쳐보냐고. 아, 미안해, 미안해. 사사사사. 아, <웃음> 자, 여러분. 다리도, 라사, 나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몇개 정도 다 자르고 육수까지 싹다 나왔으면. 자, 바로. 네 간식 아니야. 라면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저는 면 먼저 넣고 스프 넣는 섞인 거 가지고. 넌 어때요, 내가? 만 스프. 아, 따로 살자. 그러면 또 저기 뭐 하나라도 이거. 분다 여러 버섯. 아왜 이렇게 오늘 반항하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 너가 미워서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너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는데 난 너무 미워 뭘 꼬라보냐고 잠깐만, <웃음> 아, 이거 먹을래? 안돼아 진짜 어 왜? 어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아네 <웃음> 이제 수염 잡지 마 우리 엄마도 안 잡아 이거 너 어머니랑 살때 길러안 길렀잖아 길렀어 엄마 살때 그래서 엄마 살때 몰래 요 엄마 팔뚝에 하죠 코코콕 했는데 엄마 팔뚝 두꺼워가지고 못느끼셔 엄마 미안해 <웃음> 아 맞다 근데 여기에 도 필살기 하나 들어가죠 자 뭘까요 원혜씨 아, 나 싫어 뭔데? 다진마늘 원래 여러분 다진마늘 넣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니요. 심지어 댓글에도 아뭘좀 아시네 이런 거 있는데 아, 그래? 넌뭘좀 모르네 뭘꼴라봐뭘꼴라보냐고 이거 놀래? 무서워 놀래? 무섭다고 그러면 다한번 넣어도 돼? 넣지마 넣지마 여보 여보 여보 한 번만 더 크게 해봐 여보 알았어 아무것도 안 넣을게 능툰하니 결달은 갤달, 괜찮지? 어 겨달 어. <웃음> 괜찮다니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문이 어진거 라면에 꽃은 뭐냐면요 원래는 목물을 터쳐가지고 내장이랑 싹다 넣어서 통으로 넣어서 끓이는게 맞는데 오오 어. 어, 그럴 때는 근데 신선한 어. 경우만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오오오 어. <웃음> 그렇구나 나도 널 짜증나게 해야겠어 하하하하 <웃음> 알아들으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그게 맞아요 리바. 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시원하게 하려면은 그게 필요합니다 먹고냈어아씨 어? 뭔데 뭔데 아 아니야 파야 파파파 파, 파, 여기 파파파 <웃음> 야 누가 내 라슨 만지래 이거 성추행이야 어 이제 불거 같아 이제 딱이야 뭐 어, 딱이야 딱이야 지금 바로 톤 오프 거자 <웃음> 여러분 라면은 여기다가 바로 옮겨주고 와개 맛있겠지 어 아, 빨리, 빨리 어떻게 빨리빨리 열어 버서 와우 와우 와우 와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이오징어 라면이랑 문이오징어 에어프라이기 버터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자 여러분 근데 요 버터구이들 있죠 요거는또 소스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오징어 소스 하면 뭐에 찍어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그렇죠 바로 간장 플러스 마요네즈에 찍어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자 란장 쫙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음. 애절없네 마요네즈 뿌려주고 그 옆에다가 난장을 온... 자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찐이야 우와 두꺼운거 봐네 자 그럼 먼저 먹어볼게요 바로 초배라 바로 면찌가돼 여러분 와 무늬 오징어 살짝 먹물 내냐 이런거 안 넣었는데도 향이 나요 먹어 뭐, 그냥 빨리 면찌할줄 알아? 아니 못해 얼굴에 쳐버려 그냥 면으로 그래내 속이 지원해 쳐버려 쳐버려 그렇지? <웃음> 음. 오징어 먹어봐 그거 야 근데 주릅 그렇지? 음, 맛있어 엄청 튼튼, 탱탱하네? 튼튼, 진짜 탱탱해 무늬 오징어가 내가 먹었던 오징어 중에 1등이다 여러분 무늬 오징어가 진짜 맛있어 잠 뭐가 좀 있는 거 같지 않아? 음. 깨끗해? 너가 있어 더로고나안 먹어 그래? 구라야 이거를 또 같이 먹는 거랑 따로 먹는 거랑 다르거든요 라면이랑 이렇게 딱 싸가지고 자면식기 바로 조져볼게요 초배를 와 너무 맛있어 와 보통 무늬오징어 잡아서 라면 끓여 먹으면 SNS상에서 욕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저 좋은 걸로 라면을 먹냐 꼭 드셔보세요 라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늬오징어 그 자체가 그냥 그랜드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만 먹어 왜? 나 먹어야 돼 <웃음> 저거 이기적인 은혜가 다참먹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떠구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리 해가지고 여기에 야씨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할렐루야 야 먹어봐 내가 행간하면 은혜한테 바로 안주거든요 저두번 먹어보고 주는데 내가 너한테 먹어보라는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 은혜는 뭘 먹어도 오징어맛이라고 한때 그랬었거든요 먹어봐 음. 영화관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 은혜 말이봐요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자요거도 한번 먹어보실 보네요자이거 날개 같은 거 있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 바로 먹어봐요 초오배나? 음. 야 미쳤어 음. 소위집 보세요 로카죠어네 뭐가요? 얼굴이요 미카줘요 맞았죠. 버터에 설탕을 넣으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죠. 왜? 손 날아. 야, 야, 야, 야 <웃음> 여러분. 마지막이넣지마 먹어 먹어. 음. 야, 이거 봐 여러분. 파라고 핫. 크롭죠. 믿드시? 안지 이와 진짜 부드러워. 라거리 라삭하면 그냥 싹둑 잘라 버려. 이게 자연산 무늬오징어고. 무늬오징어 자체가 살이 너무 탱글탱글하고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잡으시면요. 버터구이 오징어 꼭 한번 해 먹어 보세요. 근데 버터에 설탕 무조건 넣으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나 이거 먹어 보고 싶어. 라삭.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먹어 볼게요. 바로 먹어요. 초호배 음! 단어 다얼마잘잘리지 보여드리려고 너 이거 먹지? 누워서 거품 물어 진짜로 <웃음> <웃음> 완전 연하고 부드러운 닭가슴살 느낌이에요 엄청 쫀득합니다 초베는와 먹어봐 락쑥 뒤질래 <웃음> 새로운 거 만들지 말라고 뭐 락쑥 <웃음> 재밌어서 개빡치네 <웃음> <웃음> 초록 초록. 음. 진짜 맛있지? 약간 치즈 맛도 나고 치즈 맛좀 난다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오징어 나연하지리 <웃음> 말할 거야 저 지금 계속 씹고 있거든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로 제가 거품물수 있는 게 있어요 얘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부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얘처럼 먹으면 병 걸려요 무슨 병? <웃음> 성인병 한번 사는 이상 맛있는 거처 먹고 성인병 걸릴래요? 걸리고 리어가지고 은혜한테 생명보험 줄게요 거짓말 진짜요 그걸로 에르메스 사 초베레 <웃음> 야, 야, 이거 거품 무는데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 진짜. 이 응? 어? 음.